등록해주세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제5회대의 사기 경마의 변형인 감금. 사기 경마였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4명의 출연자들은 각자 한 명씩의 절친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작진은 4명만으로 게임을 진행시키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4명의 생존자들의 절친을 먼저 살펴보시죠.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민은 방송인 화하를 등록해주세요. 홍진호는 천재 대란이라고 불린 이윤열을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성규는 소속사 대표이사 이중엽 사장을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김경란은 교회 동생이자 벤처 사업가인 김경헌을 초대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제대로 활약한 건 하하 뿐이었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사실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직업 방송인들처럼 활약하는 건 애당초 무리이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좋아하는 드라마나 가수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 조금 하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저런 말을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성교와의 일화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등록해주세요. 시청자들이 바라는 것은 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자 중심의 게스트와의 관계였으니까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윤열은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를 나온 김경원은 바른 수제 이상도 이하도아니더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랬다면 서로 간의 인연에 따라서 갈등하는 모습과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방 안에 갇힌 생존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아는 게스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를 보였을 테니까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출연료 부담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다? 등록해 주세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작진의 기획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제작진은 충분히 사전에 편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송에 내보냅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까지 넣은 걸 보면 성교 막말 논란과 더불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해주세요. 어쨌든 감금. 사기 경만은 별은 미 없이 흘러갑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승 말을 거의 알고 있었던 성규 팀이 우승하지 못한 것을 두고, 방송 대본이 아니냐고 의심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즉 흥미로운 요소가 없었던 10회에서 어떻게든 성규가 재미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웃녀를 제외하고는 쉽게 간파당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수가 너무 얕았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여기서 상규의 실수.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김경란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번 말이 우승이나 준우승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이상민팀 역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페이크라는 게 들켜버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가진 힌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말을 미는 것도 좋았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힌트의 1 이번 말은 3번 말보다 빠르지만 우승할 수 없다. 1번 말은 이번 말 직전에 들어온다 등이 있었거든요. 등록해주세요. 성규 팀의 가장 큰 페이는 바로 견제였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팀들의 견제보다는 스스로의 견제가 더 컸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즉, 이미 초반에 많은 힌트를 샀다는 정보가 다른 팀에 노출되었기에 운신의 폭이 좁았고 결국 스스로 6번 말에 페이크를 걸어서 다른 팀을 견제하려다가 자멸하고 만 거죠. 등록해주세요. 홍진호와 성규의 서로의 생각을 예측하고 한 수나 두수 앞을 내다보는 머리싸움이 인상적이더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뒷도로 말을 유판해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사실 성규는 초반에 실수를 합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상민이 지적한 대로 이중엽의 말을 잡아먹지 않고 놔두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로 잡아먹을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수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실수는 없더군요.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관해서 홍진노가 탁월할 줄 알았는데 성규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역시 8, 9회 연속 우승과 더불어 이제까지 생존했었던 게 단순히 운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는 전략윤 놀이였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승부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